<웃음> 방금 데서 뭐였냐고요 아, 내가 시도이요그때 뭐? 누구 있어? 자, 이번에 할 포켓몬은 요이키텐카이. 글레이시아입니다 자, 이 글레이시아로 사용할 스킬은 고드름 침과 얼음 뭉치 이렇게 두 가지 스킬을 사용할 거예요 진입 물건은 막시 안경 구양 안경 에너지 증폭기 이렇게 세 가지 아이템 들고 갈 겁니다 자 그리고 배틀 아이템은 플러스 파워 스피드 업 탈출 버튼 이렇게 추천드립니다 자 여러분 우선 글레이시아는 평타를 이용해서 스택을 쌓게 되면 이렇게 몸 주변에 고드름이 생기는데 요거를 총 8개를 쌓아서 고드름 침을 사용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그 개수만큼 공격을 할수 있게 되는 거예요 얼음 뭉치를 쓰고 평타를 치면 때릴 때마다 고드름이 생겨나면서 사용할 수 있고요 그리고 끝쯤에 한번더 눌러주면 은자3300 정도 들어가던 게 4160까지 들어가죠 이 고드름 침을 사용하고 나서도 얼음 뭉치를 꼭 사용해 주셔야 됩니다 자이 상태로 한번 눌러주면 야 뭐야 자, 그리고 궁극기를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. 쓰고 이걸 쓰고 얼음홍시 써주면 네, 이런 식으로 고드름을 더 많이 뭐 발사할 수 있게 되는 강화 스킬이라고 생각을 하면 될것 같습니다. 자, 장판 위에서 쓰시면 됩니다. 나 올라가 내려가 올라나 올라갈게 올라갈게 올라갈게 잠깐만 정글 뺏지마 진짜 아니지 아니지 그치? 역시 믿고 있었다고 감히 의심해서 죄송합니다. 근데 이거 저나 혼자 있을 수 있을까 이거? 잠깐만 <웃음> 잠깐만! <웃음> 제발! 아, 이건 아니라고! 아, 맛있고? 아잉, 맛있고? 아잉, 그것도 맛있고! <웃음> 아, 너무 맛있다! 어, 뭐? 좋아요. 아직 괜찮습니다. 평범합니다. 괜찮아, 괜찮아, 괜찮아! 즐거워! <웃음> 내 공격은 반드시 맞는다! 일로와! 딱, 딱, 딱, 딱, 딱. 아 너무 좋아 아, 글레이저 사기야 진짜. 자 글레이저는 뭐 별거 없습니다. 뭐 얼음뭉치 쓰고 몇대 때리고 보드럼 집 쓰고 얼음도 다 쓰고 뭐 이런 식으로 하시면 아주 소이지하게 할수 있다는 거 아시죠? 아. 아. 아 진짜 내 잘못 아니야 이거? 상의팀이 잘한 것 뿐이야. 자 기다려 기다려 기다려. 영영 전개. 일로 와나 둘. <웃음> 야, 까불지 마! 일로와! 너도 로와 일로 와, 진짜 사기야! 뭐야, 진짜! <웃음> 야, 피달는거 봐! 자, 영역전개 한번 더할 주력 생겼고요 가자! 가자! 가자! 나이스! 뭐, 갈 가자, 기 빼놨어! 영역전개 제발! 자 간다! <웃음> 죽어라! 죽어라! 팬팬터! 사라져라! 야저기 산다고? <웃음> 야, 근데 궁극기 진짜 빨리 차네. 야 이거 어떻게 하냐 이거? 잠깐만! 야 이거 어떻해 이거 왜 뚫렸어 위에? 뭐야? 야, 이거 언제 뚫린 거야? 아 근데 우리가 좀 많이 죽긴 했나보다. 한텀마다 많이 죽었네 우리. 야 망했다 이거! 진짜 이거 아니야 이거 진짜 이거 아니야. 진짜 이거 아니야? 진짜 안 돼요. 어 아, 잠깐만. <웃음> 영역 전개. 야 어떻게 되네? 어떻게 되네? 어떻게 되네? 잡아야 돼, 잡아야 돼. 아. <웃음> <웃음> 잠깐만, 잠깐만, 잠깐만, 잠깐만, 잠깐만, 잠깐만, 잠깐만, 잠깐만, 야 오르지! 아야 오르지! 영역 전개. 됐어, 넌 죽었다 이 자식아. 여기로 와. 기간종어 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. <웃음> 야 오르지야. <웃음> 제발 제발 죽어주세요 제발 야 그러지 <웃음> 자 딜량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시는 10 어시고요 딜량은 야 줬는데 구만이라고 아주 잘 되죠 어 나와봐 나와봐 나와봐라 고 나는 아주 예쁜 글레이지아야 죽어 <웃음> 기분 나쁘지 <아프지? 웃음> 와보시고요두두두두두두두두아 재밌다 일단은 저도 연구는 하고 있는데 얼음몫치 있으니까 더 좋더라고 아 세다니까 이거? 이거 나 지금 진격환경 써갖고 극대 세팅도 생각을 해보고 있거든요? 일단은 지금 글레이시아가 좀 데미지는 세 진짜 아주 충분하죠? 아주 좋습니다 얼음몫치 찍어주고요 자 기다려 기다려 얼마 안 남았어 도다 도다 도다 도다. 어딜 까불어 안되지요. 네, 안됩니다. 아 진짜 좋다니까. 이거... 아, 이게... 이게 꾸지라고. 이게... 자 갑니다. 여러분, 내려갑니다. 요, 이끼텐파이 <웃음> 야, 야, 루아 <웃음> <와, 이리로> <웃음> 야! 아따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야어가 <어딜> <웃음> 방금 돼서 뭐였냐고요? 에 예, 비밀입니다. 안 알려줄 거예요. 한 마리 잡는 거는 좋아. 야, 저거 먹었죠? 아, 약간. 어? 재미를 위해서 그렇게 한 거지. 아, 내가 시던이요 어? 그때 주거 있어? 아, 딜 들어가는 거 뭐야, 도대체? 이거 사기야. 와, 진짜 이게, 여러분, 이게. 이게 얼마나 사귄데 <웃음> 와 이게 영역전기 아니겠습니까? 맞잖아 영역전기 비싸잖아 아죽었네 아깝다 아 진짜 궁극기 영역전기라니까 이거 아 근데 궁극기 진짜 빨 찬다 와 뭐야 이게 아 진짜 장난 아니야 이거 약간 패치를 못한 느낌이야 또 궁극기 벌써 다쳤어 궁극기에 벌써 다쳤다니까요 와! 야, 목크나이프 아, 비자단이 됐다! 와, 뭐야! 야, 이거 뭐야! 아니, 이거 사기야! 즐거워! 야, 사기다, 이거! 이 필중이야, 그러니까! 나, 내말 아시네! 여러분도 아시는구나! 야, 질타는 거 봐! 아, 저눈감고인 성기, 일로 오세요. 일로 오세요. 어디가? 어디가? 어디가? 야, 잠깐만, 내 고기. 야, 다, 다, 다, 어 다, 다, 다, 다, 다, 다, 다, 다, 다, 다, 다, 다, 괜찮아 다, 다, 다, 다, 다, 다, 다, 다, 다, 다, 저 다, 다, 다, 다, 다, 다, 다, 다, 저 다, 다, 다, 다, 다, 이제 일로와! 이 자식아! 일로와! 진짜! 와, 이거만싹이라니까 진짜 좋았다, 우리 팀. 와 잠깐만! 야, 데미지 뭐야! 11만이야! 자, 여러분, 이번에 출시한 글레이시아 한번 플레이해보았고요. 최소 A급 이상이다 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데미지가 너무 세. 말도 안 돼. 자, 그럼 이번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고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할게요. 감사합니다.